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마켓입니다 예, 오늘 월평동에 있는 건물 하나를 또 소개 해 올릴까 합니다 예, 보시는 건물인데 아주 네모 반듯하게잘 생겼습니다 지상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된 상가 건물입니다 아, 1층에는 뭐 자동차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음, 2층부터 7층까지는 예, 수입 가구 전시장으로 어,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가 65억 이고요 예. 예, 초역세권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예, 위치는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하는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수 현재 3천만원 들어와 있고요. 어, 이자 제하고한 9.6% 고수익 네,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건물 현재 내역인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매가 65억이고 어, 대지는 159.38평입니다. 160평이 조금 안되는데요. 건축면적이 예, 바닥 바닥면적이 되겠습니다. 95평씩 올라가 있고 어, 연면적, 바닥면적의 합계인데 예, 685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중공년도는 예, 2014년 09월에 신축이 되어있고요. 어, 승강기 한 대의 예, 주차대수는 기계식입니다. 기계식 지하 어, 14대 예, 14대 에 옥상에 한대 이렇게 설치가 어, 될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대출 금액은 30억 대 30억이 설정이 돼 있는데 어이 승계 여부는 조금이 30억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25억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 월세 합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천만 원이고요. 어 30억에 대한 예 현재 이, 이 건물주는 3%대 아주 저금률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 한 4%대 생각하면 월 1000만원 정도 수익이자 어,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순수익이 10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 수익률로 어, 따지면 9.6%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투자금액 예, 25억 어, 현재 기준이고요 조금 대출 여야에 따라서 한뭐 5억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입지 조건은 월평역 1분권입니다 대전 둔산 권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가 이마트하고 이제 길 건너 갑천 건너 홈플러스가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주위는 1만여 세대 아파트 배우지가 형성이 돼 있고 어, 뒤에는 숙박시설 내지 이제 상업 음,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어,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현재 매물 위치가 어, 여기 이제 월평 여기 이렇게 있고요. 월평역 1번 출구입니다. 월, 예, 이마트 어, 이 지역이 이마트부터 한국마사의 대전점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경륜장으로 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아, 마사이에서 인수 어, 했군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지역이 이 상업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물 위치는 어, 이 코너 어, 폭 25m 어, 또 한밭대로 인데 여기가 어, 대로 어, 광로입니다 이 50m 어, 25m, 50m 코너 각지에 위치한 예, 봉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변 여건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게 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어, 길 건너가 어, 예, 카이스트가 이렇게 예, 입, 예, 위치해 있습니다. 어, 유성구청이 있고요. 예, 이마트 어, 갑천대교 건너서 홈플러스가 위치해 돼 있고 어, 아파트 단지, 둔산동 아파트 단지가 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쪽이 제 둔산 권역으로 보시면 되는 지역입니다. 음, 지도 스카이브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치되어 있고 아, 월평역 또 갑천역 예, 예, 월평역에서 이제 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적도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 본 건물 위치에 있는 이 지역은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월평동, 음, 융가가 어, 이쪽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어, 지역입니다. 음, 현장을 촬영했는데, 현장 촬영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건물이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이마트 앞에 광장인데요. 이마트 앞에 에, 에, 월평역이 지하철 1호선 월평역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앞에는 전원 아파트하고 하나로 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에, 밀집이 돼 있는 곳이라고 중심상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서 있는 곳이 이마트 쪽인데 이 뒤쪽으로는 국민은행을 비롯해서 어, 숙박업시설 또 일반 유흥업소 등의 그, 상업지역 내 입점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입점이 되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지금 보시는 건물이 예, 이마트 어, 트레이더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어, 매매가 65억에 나와 있습니다. 어, 대지 159평에 어, 건축면적이 95평씩 어, 어, 7개층으로 올라가 있고요 지하 1층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있고 지상 1층에 주차한 데될수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월세 합계는 어, 1층은 자동차 전시장하고 어, 수입가고다 합계해서 월세 총 합계 3천만원으로 어, 어,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1층은 지금 임차내역이 예, 보증금 보증금 5억에 500만 원인데요. 좀 상향 조정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조무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익가구에서 이제 보증금 5억에 월 2,500 불가수별 도로이 임차 내역이 나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대출 관계는 어, 30억 정도 대출이 나가 있습니다. 현, 건물주가건물주는 이제 은행에서 한 3%대로 쓰시고 있는 모양인데, 어, 대출 승계 여부는 한번 다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최소한 뭐 20억에서 25억 정도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연 4% 정도 예상하시면 월 지출이자, 어, 0만원 정도 보시면 실 에, 투자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25억 정도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수익은 순수익입니다.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자를 제한. 월 순수 익 2천만 원. 연율로 따지면 9.6% 9% 대가 넘는 고수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 내역이 비교적 간단 명료하고 건물 외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네, 깔끔하고 어, 잘 정리정돈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물 앞쪽으로 어, 이동을 해 보겠는데 요 앞에 보시는 도로가 한 20m 에서 25m 되는 중로로 보시면 되겠고 어, 대각선 쪽으로는 한밭대로 에, 폭 50m 이상 되는 한밭도로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 육교 밑으로는 갑천이 흐르고 있고요. 에, 폭 어, 50m하고 25m 코너 각지 건물, 에, 해당 건물로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보시는 데는 이제 준주거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뒤쪽으로는 이 일대가 상업 지역, 어, 상가 밀접 지역이고, 에, 모텔과 숙박시설이 있는 비교적 발달된 상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천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쪽 맞은편, 강건너 쪽이 이제 카이스트고요. 어은동 아파트 있고 유성구쪽이 이렇게 유성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에 홈플러스라 이렇게 있고, 앞쪽으로 갑천면이 이렇게 흘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조건에서 눈에 확 드는 이 25m, 어, 하고이 대도로, 어, 폭, 광포 50m 이상 되는 도로 코너 각지에 일치되어 있는 예,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관계가 단출하고요. 어, 뭐, 임차인, 매수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변동될 바가 걱정이 예, 되실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장해서 계속, 예, 어, 기간을 연장해서 어, 영업을 해가고 있는 상태고요 입지 조건으로 보나 뭘로 어, 가격대로 보나 어, 뭐 나가거나 그러실 염려는 어, 없다고 어, 합니다. 예, 가구점도 수입가구점도 마찬가지고요 아, 월 수익 3천만원 이자를 제하면 연, 예, 월 수익이 한 2천만원대 실 투자 금액은 20 현재 기준으로 25억 대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융자가 지금 30억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30억이 승계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20억에서 25억 정도 승계 금액으로 보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9.6%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층으로 나왔습니다. 네, 기계식 주차장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소개해드릴 간무 모습이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잘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